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다주택 보유세 인상 검토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다주택 보유세 인상 검토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개편 내용을 보이기 시작했다. 내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아래 설치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신경을 쓰고 추진하는 일자리 분야에 내년 1분기, 1물결 3월에만 6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 예산의 34-5%가 3개월간 집행으로 최대 규모다 될 것이라 한다. 소득 수준에 걸맞은 삶의 질 변화를 전면에 내세워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도 목표로 제시. 정부는 2 7일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김동희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문제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 보유세를 통해 부유층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 세금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드론 등 8개 핵심 선도 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 고시, 지침 등 그림자 규제도 모두 조사해 정비. 드론의 경우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할 수도 있고. 들은 방역단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성장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개발을 하라고 이야기.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인식하는 만큼. 정책 시행까지 다양한 안을 검토할 예정. 김동희연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나간 이야기. 보유세 개편 방침을 보유세율 인상으로 당장 도식화할 순 없다라고 이야기. 보유세 개편은 고려할 사항이 많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 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과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 보유세뿐 아니라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 조세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재정당국특위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립해 방안을 마련하겠다. 보유세 인상하는 매년 초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윤곽이 나온 뒤 8월 세제계 편안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국세청은 8월과 9월 연달아 부동산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다주택자를 겨냥한 잇따르는 고강도 대책에도 투기 세력이 계속 버티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 정부가 결국 최후보로인 보유세 인상 카드 김동의 부총리 공정공평과세를 위해 ITC 확대 등 서민 지원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 보유세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개인별 자산을 합산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카드는 종부세 인상. 보유세는 집을 보유만 해도 매년 세금을 물리는 만큼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임대시장 위축 우려 등 부작용도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 아마도 국회에서 집한채 있는 사람 없을 거고 다들 자기들 발등 찍는다고 생각할 텐데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